창조주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유지하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야마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현재일이나 장래일 곧 시간과 높음이나 깊음 곧 공간은 그저 피조물일 뿐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시공간을 존속시키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영원에 무한하신 하나님께 시공간은 너무 작아 마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천사하늘이나 우주가 피조물에게 얼마나 넓든 간에,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언제든 무수히 만드실 수도, 또는 언제든 소멸시키실 수도 있는 물방울이나 티끌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시공간 안에 천사와 인간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천사와 인간에게 자유선택의 의지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영생할지 불못에 던져질지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와를 호 사랑하고, 또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오. 범죄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자유의지는 다른 말로 범죄의 가능성입니다. 범죄의 가능성이 0%가 되지 않으면, 시간의 연장 속에 언제가는 100%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부여하실 피조물들에게 남아있을 범죄의 가능성을 0%로 소멸시키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후에 피조물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피조물들에게 남아있는 범죄의 가능성을 소멸시켜 피조물들을 완성하는 수단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피조세계를 만드시고자 하십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천사와 인간은 사랑할지 말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살고 사랑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랑하면 영생합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스스로 사랑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영생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영생을 잃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피조물들의 자유의지는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자유선택의 의지를 부여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위해 십자가의 아픔을 당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작정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 타락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할 것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되셔서 천사와 인간에게 남아있는 범죄의 가능성을 완전히 소멸시키실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십자가의 피 위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닫게 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이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신 후부터 백보좌에서 심판하실 때까지의 기간은 그러므로 남겨두실 피조물들과 태워 없애실 피조물들을 구분하는 테스트 기간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증명하시는 장소인 하데스는 피조물들을 완성하시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베드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는 피조물들을 전부 불못에 태우시고 사랑하는 피조물들만을 남기실 것입니다. 살아남을지 태워질지는 피조물들 각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무도 범죄하지 않으면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사랑 없는 죄와 죄를 끝까지 고집하는 범죄자들과 죄의 대가인 죽음과 죄를 가두신 하데스를 불못에 태우시면 창조는 완성됩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완성된 피조물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생하게 됩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니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하심이라.